두 가지를 복음 강설하겠습니다 첫째,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주인에게 충성된 기도다 누구에게 충성됐다고요? 주인에게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열 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열마리죠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12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 지금 이 종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보면 종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종이 지금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지금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 이전에 아브라함 주인의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초점되어져 있고 맞춰져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렇게 이 기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종은요 그것을 자신이 이렇게 설명할 때도 나는 나의 기도, 기도가 아브라함 주인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예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기도가 자신이 했던 기도가 무엇을 증언하고 싶었던 것인지를 뒤에 가서 또다시 설명을 해요 우리 창세기 24장 한번 보세요 3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여호와께서 나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주인에게 복을 준 거죠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주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 이삭이죠 이삭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어, 이 주인에게 충성된 음, 기도는요 음, 이 아브라함의 뜻과 또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종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 자신의 필요 다급함 이걸 갖다가 나 주인이 시켰는데 예, 주인이 시킨 아내를 지금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 오늘 주인에게 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그 기도를 이루어이실어주인때이인했이원했 주인의 주인의 뜻주인이주인이 믿는 에 믿음의 에 역사가 벌어지도록 주인의 약속에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벌이지도이종이 기도하고 있이초점이 자신의 다급함과 자신의 필요에 있지 않게종에게게게주인게게 주인에게 맞춰져 있고 게인에게충성되이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되다라는 기도는 어, 결국은 그 주인의 뜻에 맞춰져 있으면서 주인과 또 주인의 아들을 드러내죠, 증언하죠. 어? 주인이 이런 분이고 또 주인의 아들을 위한 이런 아내를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증언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인에게 맞춰져 있는 종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기도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고하시느니라 성령의 기도는 이러 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매니라. 아 성도에게 두신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대요. 저 성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두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그저 성독 가운데 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성령은 그 마음의 깊은 생각을 아시고 살피시기에 그것을 간구한답니다 이것이 충성된 기도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죠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할수 있는 자가 있죠 누가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할수 있으며 어, 또 어, 하게 되어지죠 누가 누가 이런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할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할수 있습니다 성도죠 여러분 음, 성경적 기도, 어,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면 이 기도인 거예요 나, 나 급해요 나다 급해요 나, 나 이거 시급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는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예요 이방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의 기도의 다름, 다름이 다름 뭐냐 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디에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의 뜻에 주인의 소원에 주인의 믿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믿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니까 오해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신 그 아름다운 선하신 생각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아세요 속 깊은 걸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고하고 기도합니다 아픈 것, 힘든 것, 환경이 어려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왜 힘들고 어렵게 하셨는지의 그 속깊은 사정을 성령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신답니다 자, 성도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새삶 새로운 그 출생을 가진 성도는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수 있는 자인 거죠 이 기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열망에 맞추어져서 할수 있는 자. 이게 성도, 이것이 게 성도 이 성경적 기도이며 기독교의 기도라는 거예요. 관심이 기도하면서 모아지는 나의 요구가 나. 내 생각 이것은 음, 이전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였거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이 찾는 그런 내용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우리는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에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기로 새 삶을 허락받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칼비는요 누구든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고는 올바르게 기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죽지 않은 기도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의 기도는요 자신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인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주는 진이죠 기도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기독교적 기도, 성령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주인에게 충성된 기도이며 이런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수단인 거예요 뭐가? 기도가 오늘 주인에게 충성된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는 수단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 보자를 흔들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지러우셔서 생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나를 움직인다는 건뭔 소리냐면 기도를 하면요 잘 들으세요 내 고집이 꺾이고 욕심이 제거되고 하나님께 복종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나 여러분 내가 항복한 것에 충성합니다 내가 믿는 것에 의지해요. 내가 믿는 것을 사실 기도해요. 내가 항복한 것, 내가 무엇에 항복했는지, 그 나의 항복한 것에 나는 내 소원을 거기다 두고 나의 요구를 거기에 담아놔요. 어, 하나님께 항복, 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기도 어, 안 합니다. 또한 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마땅히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일에 있어서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끌고 가시도록 하는 일에 나는 무릎을 꿇겠나이다 이게 벌어져야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기 시작하는데 시퍼렇게 자기가 또아리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의 초월적 존재 힘 가진 생각은 없고 힘은 센 신인 거죠 인격이 아니라 내 인생을 생각하시고 다루시는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간섭은 다 배제시키고 없고 그냥 능력 있고 힘센 신이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거짓성도예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아니죠. 거짓교인입니다. 무릎 꿇어진 자가 하는 기도가 종기도예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무릎 꿇어지지 않고서 시퍼렇게 사라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친구로 가진 자의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어져서 하는 그 친구 된 자의 기도, 이 종기도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초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종의 기도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여쭈어보며 하나님 그런 인생에 있어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내가 원합니다 그 뜻에 하나님 나를 바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수 있게끔 살아난 자가 성도라고요 이런 기도는 과거 우리에게는 무관심. 아니 이런 기도는 우리와는 상관없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그러나 살았다면 뭐에 대해서 살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생겼고 소원이 생겼고 열망이 생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살아난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속상할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큰 생각들을 두셨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린 적이 없구나 물어 그런 관심도 없이 살았구나 과연 이게 구원 받은 자의 삶이 맞았었나?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세요. 도대체 주인에게 충성된 기도가 갖고 있는 파워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지금 종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 여인이죠 그 여인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 이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하고 있는 기도죠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인에게 충성된 그 기도가 갖고 있는 그 탁월함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주인의 소원과 열망에 가득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이 가득 찬지. 이이 이 종의 기도를 들여다 보면 주인 아브람이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 그러니까 며느리 감을 찾아오라고 하는 그두 가지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 아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이다. 그리고 그 이삭이 그리 가면 안 되고, 신부가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 이두 가지 요구조건도 굉장히 까탈스럽고 어, 무리하고 좁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좁고 어려운 것에게 맞추어져도 힘든데 지금 이 종이 하고 있는 기도는 어. 그그 그 주인의 요구보다 더 힘든 조건을 자신이 제시하고 있어요. 가자마자 그그물 길러 오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가 그그 그 사람이 누구든 자기가 그저나물좀 마시게 좀 하라. 그러면 어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어, 예, 알겠습니다고 그물 주면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 당연히 자신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말도 안 해요. 나는 말을 안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고 어, 그런데 그 나에게 물을 준그 여인이 나만이 아니라 열마 그 자신이 끌고 온 종이 끌고 온열 마리 열 필의 낙타에게도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그 물도 다 먹여서 물도 키러서이 낙타 물 마시게 하겠다. 그렇게 그 여인이 말을 하는 사람이면 <웃음> 네, 그 하나님이 주인이 원했던 그 며느리감, 신부감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자기가 조건을 더해버렸잖아요. 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부지런히 지혜롭게 더 속깊게 그 일을 해야리고 하는 그 여인이 예, 예,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 당시에요. 낙타 그한 마리가 어 이제 먹게 되는 이제 여행 중에 한 마리가 먹게 되는 그물 양이 약 25갤론을 채운답니다. 그러니까 열 마리면 적어도 그냥 25 곱하기 10이니까 몇이에요? 예. 네.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250갤론이에요. 약 10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3갤론 되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물 동아리, 항아리로 왕복 80회를 한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여인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인에게 충성된 기도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이 종이 했나?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예, 이 주인에게 초점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24장 6절과 7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볼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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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케 하면서 했던 말이죠. 음, 어그내 실을 줄이라 그 지금 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 사자를 너보다 종인 너보다. 앞서 보내서 이 일을 이루실 거다. 이루신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을 해준 거예요. 내 어, 네, 주인 여호와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종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순적히 만나게 하사 오늘 내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 어, 그더 어렵고 힘든 기도의 제목을 제시하고 불가능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그 가능성,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종의 그 기도의 모습 속에는 음, 어,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주인에게 두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일에 대한 믿음을 주인에 대한 주인이 말한 그 믿음을 고스란히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종이 그렇게 낙타 열 마리까지 물을 먹여는 여인으로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어, 정말 초점이, 초점이 주인의 뜻과 주인의 소원과 주인의 마음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나는 불가능하고 힘들죠 더 고달플 거예요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그 오는 사람마다 나좀물좀 좀 주세요 그래서 물 주고 많은 사람들이 낙타에는 관심도 안둘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자초하여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게 뭐예요 지금 내 불만 끄고 내, 나는 주인이 시킨 일만 빨리 해치우면 된다가 아니라 주인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믿음을 이루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되어지도록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아나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기독교는 기복신앙 아니야. 오케이. 잘 먹고 잘 살지 않으면 그러면 성도인가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아프든 안 아프든 문제가 있든 없든지 간에 내 인생에 두신 내 가정에 두신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어렵더라도 힘들어도 조건을 까탈스럽게 갖더라도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가겠습니다 누가 그러냐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에 그렇게 한 것처럼 성도가 그러한다고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사신 것처럼 이게 기독교예요 잘못 들어왔다 싶죠 주인의 이러한 믿음과 의중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가려고 하는 이 애쓰는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주인에게 충성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가 원어 그대로 직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삽니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 그러니까 이종 속에는 아브라함이 말해줬던 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서 친히 그 일을 이룬다 그말 듣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12절에 아브라함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수 없어서. 주인이 사자를 앞서 보낸다라는 것에 대한 그 주인의 약속과 그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그 소원대로 이루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인에게 충성된 기도에 집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우 나의 다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기도하게 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에 감히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인지해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지하는 방식이에요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체험적 종교입니다. 체험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어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구나. 이게 하나님을 인지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경 번역본 가운데요.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번역본은 하나님을 인지한 성도의 삶이다. 가장 탁월한 번역본이래요. 하나님을 인지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께 갈망을 두며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죠 기도하고 살아내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기도다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기 말을 마치기도 전에란 말은 뭐냐면요 종이 기도를 채 끝내기도 전에란 뜻이에요 아, 그래. 여러분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리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죠 자, 그렇다면, 어, 아,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였네? 그잖아요. 그, 우리 뭐,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한 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고아온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이 적지 않은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 뭐 어제 어 저녁까지 먹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먹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눌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 오늘 아침 양식거리가 없다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를 주십시오 아니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기도가 끝나는데 바깥에서 빵빵 크락션이 울리면서 빵 트럭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그 아침에 빵을 먹였습니다. 자 그러면 뮬러가 기도를 해가지고 빵 트럭이 온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빵 트럭은 출발한 거예요. 시간 개념이 되죠. 계산되죠. 이미 오고 있었어요. 자기는 뮬러는 빵이 트럭이 올 줄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 이 아침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양식을 먹여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종이 채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오늘 딱 등장하는 인물이 사람들의 딸들 중에 지금 저녁 때그물 길러오는 그 많은 인들 중에 첫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첫 여인이 리부가예요. 놀랍지 않아요 리부가는 지금 그이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 왜 왔는지 그리고 가면 우물가에 가면 누구를 만날지 리부가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리부가는 이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물 달라고 하면 주고 내가 낙타들을 먹여야 된다는 생각 아무 생각도 없고 왔어요 리부가는 모르고 왔지만 그 배우에서 이미 앞서 사자를 보내서 일하신 하나님의 배우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종이요, 어, 종이 기도 속에서 자신과 낙타에게, 열 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으로 종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딱 결정한, 어, 기도가 맞춰지기도 전에 이미 그런 일을 배우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여인임을 기도를 통해서 종이 알게 되고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 거죠. 뭐가요? 어, 이 종의 기도를 통해서. 종이 기도를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한 대로 만들어져서 어, 그열 마리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자가 이렇게 막 기도한 다음에 쫙 만들어진 모이, 모양이 아니라 그잖아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미 여인을 준비해 와서 그 여인으로 하여 리브가 가오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 기도를 왜 해야 되냐고요? 개혁주의는 기복주의 아니니까 뭐 세상 필요 없으니까 기도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 것이며 이 폐역한 어, 이스라엘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 부르짖기 전에 응답하겠고 또 너희들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듣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교회 이스라엘 이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램이고 이게 소원이에요. 누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어, 우리의 마음을 이, 헤아려 그 뜻을 이룰 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에 누가 그래요?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거기에 열망을 품어요. 거기에 항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 굴복하여 복종되었기에 그러기에 기도가 다른 겁니다. 기도는 내 소원 성취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에게 두신 가장 최고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요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고 어, 지금 물 길러오는 이 리브가를 만났다면 음. 그러면 이제 에, 그 물어는 받겠죠 어, 누구냐고 어. 어. 기도하지 않고 이리 리브가를 만나서 어, 그. 아브라함에게로 이끌어간다면그종 생각 속에 뭐가 많이 잡, 자리를 잡을까요? 이야 세상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 어? 갔는데 딱첫 나온 여인이 리부간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아, 그 아브라함의 친족이야 어? 그 나울 아브라함의 형제잖아요 나울의 그야 어쩌면 나 그리고 그 치, 친족을 어떻게 우연도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두, 이미 리브가는 창세기 22장에 벌써 나홀의 족보 속에 사라의 그 계보를 이을 여인으로 미리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착착착착 이루어가시는데 그 이루어가시면 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 것을 딱 맞닥뜨리고 나서는 와 재수가 좋아도 너무 좋았다. 그냥 한 방에 한 큐에 끝냈다고 우연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인간적 판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쁘신 소원대로 이루셨, 이루시고 예배해 놓으신 여인인 것을 알지 를못하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참 덮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 필연적 하나님의 뜻을 우연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망측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해계 망칙한 짓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한동안 계속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갔더니만 기도원 원장님이 저하고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 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그러래요. 그 결혼을 위해 기도하래요. 결혼을 위해서.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그때는 뭐 정신도 없었고 어렸고 뭐 결혼을 위해 기도하나. 네. 네 구체적으로 기도하래요. 세 가지를 기도하래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래. 요 첫째 네, 엄마 같은 아내를 위해 기, 네, 기도하래. 요 엄마 같은 아내. 오케이. 둘째 네, 누나 같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 하나가 남았으면 좀 기대가 했어. 기대를 하고서 그래서 하나는 뭔가 친구 같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 같고 누나 같고 친구 같고 그게 뭐그 그래서 웃고 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거 가지고 기도 안 했어요 <웃음> 그런데 그게 그제 마음속에 계속 그게 지금까지도 그때도 그렇고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가족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아, 제가 이제 혼날 각오하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식구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희 그 가족들이, 고모들이 반대를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반대하냐? 어? 내가 가진 게 있냐? 그렇다고 내가 뭐 출증하냐? 내가 뭐 키가 크냐. 바로 그 점이라는 거야 너도 조그만데 <웃음> 걔도 조그만하니까 얼마나 조그만 게 나오겠냐.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그때 들었던 한 가지 분명한 게 내가 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라고 들어왔던 게 바로 엄마 같고 누나 같고 친구 같은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아이 사람은 엄마 갖고 누나 갖고 친구 갖고 돈이 많거나 키가 크거나 이쁘죠 어. 어. 마지막 이 말은 꼭 해야 돼요 여보, 여 <웃음> 여러분 <웃음> 불신자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또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성도 라고 하는 성도 또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성도 또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매번 매번 우연이고 재수예요 필연적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언되거나 증거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그 부두엘과 라반 식구들을 만났을 때 증언하잖아요 내 주인과 내 주인의 아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일에 그 일을 증언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됩니다 이게 성도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지 않아요? 응? 기도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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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성도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해라 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니까 제자니까 성도만이 알아가고 맛보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경험 때문에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현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니 뭐 기도 안 해도 뭐 될건 되겠지가 아니라 될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질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적어도 누구한테는 자신을 통해서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요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드러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내가 손해이지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세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루셔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오르신 영광에 대하여 배울지가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 자리예요 매번 신앙을 10년 20년 30년을 했어도 문제가 닥치면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있어요 무엇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아니요 성경을 수, 수백 번 읽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께 대한 복종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죠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해는 또 뜨니까. 그러나 그 해가 왜 뜨는지, 하나님이 이 해를 왜 붙잡고 계시는지를 기도하면 알게 돼요. 성도의 영광스러움, 특권이자 책임이자 의무예요. 뭐가? 기독교의 기도가. 우리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고 할수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알아가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안 하면 할게 없어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자꾸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야 되는지 말과 생각과 행동을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중간에 그가 어떻게 말을 하면 어떤 식으로 나는 말을 또 끊어놔야 되는지를 기도를 하면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하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하나님의 이긴 자로 이겨야지. 께 기도를 안 하고 만나면 생각 없이 만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무너지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은 그 아름다운 리브가와 같은 신부감을 옆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런데 기도를 하면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하여 드러내 주실 겁니다. 아, 이 여자였네. 바로 이 여인이었네. 라고 프로포즈를 하겠죠. 그렇죠, 우여, 우주야.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원하는 인간적 판단, 내가 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필연적 여인을 거부하죠. 부정하죠.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종의 기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주인에게 충성된 기도. 주인에게 충성된 기도라면 성령 하나님의 기도인 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성도인 우리만이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라 하면서 이 기도를 모르고 기도 자체도 안 하면서 감히 성도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합시다